먹었다고 잠옷방에 자랑하던데. 망 치킨 거 이런 거 작업했어 진짜. 나랑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만들 수 있니? 아. 뭘 해줄지 요 모르긴 하겠다. 음... 음... 죄송한데 이게 무엇을그린건지 그거 막 이렇다니까 내가 이래 뭐만 할. 하... 그래도 횡주 해왔어요. <웃음> <웃음> 해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 <해왔죠> 해왔어요. <웃음> <웃음> 그냥 가세요. 네. <웃음> 어제 그 천일 방송하고 꼬리말이 안 있네? 아, 들어가요! 제가 이거를 킨 거는 이모티콘 잊지 않으셨죠? 그동안 좀 일이 바쁘기도 하고 지금 칼회원 연애도 준비하느라고 많이 못했다가 이렇게 32개를 완성했습니다. 여기는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이 수라도 정신이 들어가 있는 영남 이안요본부터 이사대명검 시리즈도 있는데요 이후에 추가된 거 보면은 물도 넣고 강화 성공 기원하는 이거는 모험가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구현을 해본 상태고요 나 빼고 다 있는 우리 이 황실 코끼리 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만들었는데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귀엽게 오동통하고 커엽게 만들어봤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소중한 길드원들 들어올 때요 얼마나 환영이야 되지? 환영할 때 이렇게 레드백에탁 깔고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게 좀제작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포인트야. 득템 축하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 모두. 저도 그래요 사실. 뭐 나는 안 됐는데 혼돈 장비 7강 가거나 이제 이러면 은아 너무 축하드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만은 않거든. 다 알죠? 그 기분. 음. 이것도 제가 많이 쓸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게임하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좌절할 때 약간 이렇게 좀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웃음> 눈물도 이렇게 옆으로 좀 흘러주고 이런 느낌. 스이나 좋은 상품이 있을 때 <목소리> <목소리> 이건 꼭 사야해 눈 합성해주세요 네 이거 추랑 저희 대양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이스타이 같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 검사 모에만 있잖아 추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서버 채팅 보면 이것만 맨날 사고 있어요 이거, 이거. 아 비비지 마요 몹손실난단 말이에요 같이 비비면 근데 꼭 이거 내가 먼저 사냥하고 있는데 와서 꼭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언가님들이 제맛어. 영순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드린다는 거. 아주 <웃음> 잘하고 싶은데. 님투명. 처음 만나면 약간 인사 같은 거 아닌가요, 저희? 그래서 님투력이 저희 회사에서도 약간 이런 기조랄까 풍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럼. 아, 검사 만 하세요? 아, 예. 네. 추력이 여기서 이제 첫인상이 결정되는 거야. 이제 거기서 약간 3만 이상 뭐 자작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쿠폰을 넣어서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한번 쓰면 어떨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떨까 싶어서 넣어봤어. 이꼭 <웃음> 랭커돼야지. 꼭 랭커돼서 맨날 싸움만 하고 다 죽어버릴 거야. 그거 약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한 건데 일단 버그 의심하는 병이 있거든요 제가 기후대쟁 하다가 내가 실수했어 다들 막기후대쟁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때딱 쓰는 거지 뭐지? 버그인가? 이런 느낌으로 어. <웃음> 이거 약간 GM 배우 닮아서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좋은 템 나만 안떠질리죠 원래 좋은 건 저한테 안 떠요 이 상품명 상품명부터 해야겠다 상품명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영순이의 깻덕피콘이었거든요 원래는 어, 어떠세요 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손 들어주세요 영순이가 들어가면 괜찮아서 RPG 편아 RPG, 아, RPG, RPG 편 여기가 게임 덕콘 이런 식으로 음. 이모티콘 설명 게임을 사랑하는 RPG 유저들 힘내세요 다보 털어요 스루드립으로 모형 수는 말이야? 모 뭐, 게임을 <웃음> <쳐>. 연한 <웃음> 이모티콘 <웃음> 순수한, <웃음> 순수한 <웃음> 이스터에그예요 이스터에그 내가 500에 500으로 만들었는데 360에 360으로 만들라카데 아니 근데 이거 용량장도 있고 이래서 좀 사실 귀찮아요 이거 할 시간이면 내가 지금 말이지요 댓글을 도달할 수 있고 추력 1을 더 올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제? 어 뭔가 근데 뿌듯하다 이거 원래 아 이거 되면 좋고 아닌 말지였는데 이 이게 욕심이 생기네 <웃음> 해도 되는 거야 진짜 세출. 여기에 이렇게 심사동이라고떠 있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되면은 좋은데 쓸게요. 김치국 밥발들 아, 이렇게 우리 모은 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되면 같이 잘 써봅시다. 마음 같서는 그냥 공짜로 다 부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네. 어른의 세계란 공자가 <웃음> 없더라고. <웃음> 오늘도 제그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